이거 읽고 빈칸채우기 한번 해볼래? 빈칸채우기요? 음.. 이거 어딨지? 저 글씨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완전 잘 쓰고 있는데? 아 그래요? <웃음> 어 완전 잘 쓰고 있는데? 저.. 다.. 다 어. 네, 이거 마, 맞나요?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잘했어! 잘... 어! 우리 아,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죠 시작이 반이죠 <웃음> 잘했어 잘했어. 이야, 완전 와. 잘했어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어 이거 보면은 지금 응집원이 뭐라고 응집원이 읽을까요? 어 적혈구 세포학에 있는 항원으로 자용하는 성분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것 같아 항원으로 자용하는 성분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수 어. 한번 읽어줄래 혈장에 들어있는 항체로 자용하는 성분으로 혈액의 응집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것 같아? 항체예요. 어우 잘하네 항체. <웃음> 아, 유치한 <같은> 느낌. <웃음> 이래? <웃음> 처음에 아직 적응이 안 됐으니까. 글쎄 원래 칭찬 많이 해. <웃음> 아 그래요? 아 칭찬 많이 하는데 막. 그렇다. 아, 제가 칭찬 많이 했는데 <웃음> 멀쩡이 가져왔는데. 네. 이 그림에서 지금 방금 말한 음지원이랑 음지수가. 네. 가나다라 어디 들어갈까? 한번 써줄래? 움직여라 팀음지 이게 아 가라다라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응지번이응지소를어 잘했어 완전 잘했어. 와 진짜,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거 항체 모양인 거 알지? 네. 어 이거 항체니까 지금 여기 응지소온 거야. 어 잘하네. 예속 잘해하네. 그럼 점점 나아가 볼까? 네 마스 네 와우! Wow. 아, 아, 1선 다하는 거구나. 1간이라도 받을 시간 수 있는 거구나. 1선이으니까 그냥 대 되고 2선 되고 안되고... 선나1번 있는대로 1선 1번1번1번이선 1선 그리고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좋겠다 월치 음식 표가 이상한 음식만으로도 좋겠다 알, 진짜 좋겠다 네, 우와, 엄청 잘 풀었어 아, 다행이다 그럼 지현아 이거 쌤한테 왜 그렇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 볼래? 이거 여기? 아, 설명하면서 알아야죠. 어. 어 일단은 항해실청이 알파고 음집수 그 알파고 항해혈청이 음집수 베타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 음질이 됐으니까 음질은 a가 있다는 뜻이고 여기 b가 없다는 뜻이니까 a형이 되고요. 네. 어이지 혈청에서 음질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이지 마이너스가 돼요. 음? 그리고, 응집원 B가 없어서 응집 안한 거니까 1번 틀리고, 그, 응, A형은 응집수 베타가 있으니까 맞고, 네. r h 응집소는 r h 용에서 그, 항원이 들어가야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웃음> 저희가 오늘 어, 공부한 진짜요? 거라서. 네. 음. <웃음> 그리고, 한디어차에는 음집도 베타 아 있죠. 그래서 저렇게 네. 그러면 선생님 네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아 너무 헷갈리는 게 지금 RH 마이너스랑플러스랑 어. 이러는데 여기가 만약에 네. 음집 원이고 여기가 소라고 하면 여기는 네. RH 음집 음직원, 원이 원 있는 거잖아요 네그 여기는 없어요? RH-요? RH 플러스형은 응집소가 RH 응집소가 없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럼 여기 RH-형은 음집, RH 응집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는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 우리 AB형, AB형 씨 혈액형 하면은 AB형 이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음. 여기가 A 있으면은 여기가, 여기가 베타 있고? 맞잖아요. 그럼 여기가 B형이면은 베타. 여기가 알파 있잖아요. 그그 여기도 ]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내 말은, 제, 제 말은 여기한번 맞는 거 아니에요? 책에서 원래 없했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됐는지. 어, 여기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없어요? 왜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없어요? 없는 거 확실해요? 네, 없는 거 확실, 그니까, 그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어릴치 음집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 상원으로 인식해서, 소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있는 걸로. 아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됐나 본데요, 어쩌다 보니까. 그니까 러 여기가 있다고 외우면 안 되고, 없다고 외워야 되는 거네요. 아. 그게 굉장히 그런 거죠 애매하네요. 그런 거죠? 없는 거죠? 선생님혹 확실히. 아, 어, 없는 건 아닌데. 아, 아닌가? 그러니까, 아, 뭐지? 그러니까 태어날 아니, 때 없는 거 맞아요? 태어날 때 없는 거? 태어날 때는 없죠. 음, 그건 이 <웃음> 틀린 진술. 알겠어, 선생님. 어 뭔가 틀렸나? 잠시만요. <웃음> 선생님,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웃음> 아, 저는, 저는 선생님 안할 거예요. <웃음>